자 이번에는 특수 편집의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편집은 말 그대로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 특수하게 가끔 쓰면 효과가 있는 뭐 그런 편집 기법을 말하는데요. 제가 그 특수 편집을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어 카메라를 총 3대를 세팅을 했고요그 환경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 저희 집에서 찍었구요 그 환경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테이블 에서 제가 앉아서 촬영을 했구요 그래서 제가 앉았을 때제 어, 가슴 정도의 위치에서 얼굴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화각을 잡아서 여기에 dslr 을 한데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dslr 이구요 그리고 어 여기에 작게 보이시죠? 여기는 액션캠, 뭐 고프로 같은 건데요. 여기서 제 얼굴을 45도로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하나 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쓰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도 제 앞면 카메라는 아무래도 화질이 좀 떨어지니까 뒷면 카메라를 이제 화각을 맞춰서 이렇게 삼각대 하나 두고 세워놨고요. 총세 대의 카메라를 씁니다. 그리고 뭐 방송 방송처럼 각각의 카메라들을 다룰 수 있는 피디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켜고요 자리에 앉아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요 부분은 방금 보셨듯이 메인 카메라 그리고 보조 카메라 두개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메인 카메라에서 보이는 제 각도입니다 dslr 에서 그리고 여기는 네 아까 조그만 테이블 위에 조그만한 카메라 보셨죠 거기서 상품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음, 화각을 잡아놨구요 그리고 여기는 네 스마트폰에서 찍는 화각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촬영을 다 끝냈을 때제 피사체를 놓고 한번 찍어 본 화면이구요 자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어요 뭐 딱히 어 그냥 자연광 썼구요 그리고 집 위에 천정 조명 켜놨고 그 외에 어, 따로 보조광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샘플일 뿐이니까요 자 이렇게 촬영 환경을 보여 드렸고 그 다음에 어, 소스는 예, 공유해 드린 소스를 보시면 안에 캠 1,2,3 가 있는데요 캠 1이 메인 카메라에요 DSLR로 찍은 메인 카메라고 자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탁키고 이렇게 자리로 돌아오는 화면이 첫 시작하는 겁니다. <웃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예요. 스마트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뭐, 뭐 어차피 광고는 아니니까, 뭐, 크게 모델명을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LG에서 출시한 V20, V20 이라는 카메라인데, 이 스마트폰이 좀 특이한 점이, 어, 음질이 굉장히 음질을 좋게 녹음을 할수 있는 하이파이로 녹음을 할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는 그냥 대동소 이에요 비슷비슷합니다 뭐 삼성 거라든지 아이폰 이라든지 비슷비슷한데 음질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그 카메라에서 동영상 모드로 녹화를 할때어 카메라 가까이에 있는 음을 많이 담느냐 저 멀리에 있는 음을 많이 담느냐 그런 지향점을 선택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스마트폰에 있는 사운드를 메인 사운드로 예, 쓰기 위해서 사실 이 편집점에서 음... 하나 세팅을 해놨죠. 음자 하... 일단은 음... 지금 멀티캠 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자이 카메라는 그냥 고프로 같은 액션 카메라예요. 얘도 광각 좀 광각이죠. 광각으로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사운드가 잘안 들리고 웅거리잖아요. 이 이유는 제가 카메라를 그 하우징을 씌웠어요. 수중 하우징을 씌워가지고, 거기만 제가 스탠드를 가지고 있어서 수중 하우징을 씌웠으니까 소리가 제대로 잘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소리가 작게 나고 있어요. 뭐 이거는 크게 어쨌든 카메라 세대의 소리는 각각 다 들어가니까 제일 괜찮은 사운드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차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사운드를 포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물속이었다면 틀렸겠죠. 자, 이세 개의 소스를 가지고 멀티캠 편집을, 편집을 할 건데 멀티캠 편집은 음, 말 그대로 어, 동시에 여러 대의 카메라로 한 피사체를 촬영을 하고 그것들을 가장 좋은 화면들을 선택해 가면서 영상을 순서대로 편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멀티캠 편집 소스 이 폴더 자체를 그냥 마스터 폴더로 쓸 거고 마스터 폴더로 쓴다는 말은 이 안에 프리미어의 프로젝트 파일을 그냥 저장을 하겠다 라는 의미겠죠 예, 별다로 폴더는 만들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프리미어를 구동을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여러가지를 막 로딩을 시킬 겁니다. 뭐 폰트도 로딩하고 예, 여러가지 각각 필요한 것들을 쭉 로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구요. 강의 들으실 때 이렇게 필요 없는 화면들은 쭉쭉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 그리고 화면이 짜자자자작 세팅을 하겠죠. 자, 저는 새 프로젝트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위치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위치는 자 아까 전에 했던 멀티캠 편집 소스 폴더 안에다가 어 폴더를 선택하시고 이름은 그냥 멀 멀티캠 이라고 할게요 멀티 캠자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 없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멀티캠 편집 소스 멀티캠인데 캡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편집 소스 폴더 안에 멀티캠 프로젝트 파일이 생겼구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여기서 소스를 불러 와야겠죠 자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소스를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드르륵 선택해서 긁어서 열기 하시구요 자 이거는 뭐가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을 할거예요자이세개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멀티 카메라 소스 시퀀스 만들기 얘를 누르거나 요게 메뉴에서는 클립에 있습니다 클립 메뉴에 멀티 카메라의 소스 시퀀스를 만들겠다 자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요 창이 하나 뜨는데 자이 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면어 지금 제가 혼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간에 맞춰서 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번 카메라 켜고 2번 카메라 켜고 3번 카메라 켜고 돌아오니까 제가 자리에 앉았을 때는 어떤 거는 먼저 촬영을 시작했고 그 다음 그 다음 순서로 촬영을 했겠죠 그러니까 비디오의 시작 시점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예전 버전 프리미어 예전 버전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일일이 다 그거를 짝 하는 박수 소리 슬레이트 소리를 듣고 그 시점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 이 프리미어 프로 cc 버전 2017이 버전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요 오디오 있죠 이 오디오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트랙은 그냥 아무거나 1번 그냥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기화 그러니까 이 화면들을 일치시키는 순간이 순간의 기준을 뭘로 하느냐, 시작으로 하느냐, 종료로 하느냐, 시간코드로 하느냐, 옛날에 이걸 보고 맞췄단 말이에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디오를 키면, 오디오 소리를 컴퓨터가 알아서 분석한 다음에, 시작점을 다 맞춰줍니다. 자, 이건 그냥 나중에 결과물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딱히, 딱히 신경 쓸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자동 해놓고요. 자, 확인하시면, 뭔가를 쫙 처리를 해요. 자캠 1,2,3 소스를 가지고 자기가 분석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줬어요 뭔가 나짠 생겼죠 폴더 안에 세 가지가 있고 이거를 편집점을 자기가 맞춰서 여기 줬습니다 자 얘를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여기에 던져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합쳐진 영상 소스를 가장 적합한 시퀀스 영상 편집의 화면 크기로 맞춰 준 거죠 자 이게 어떤 크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시퀀스에 시퀀스 설정에 가시면 이 크기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크기를 보시면 조금 재밌는게1 4 4 0에1 0 8 0 이거든요. 자왜 이런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제가 아까 전에 소스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캠1은요 어, DSLR로 찍은 거고요. 캠2는 스마트폰 캠3는 예, 액션캠으로 찍었는데 캠2와 캠3 같은 경우에 소스는 화면 크기가 1 9 2 0에1 0 8 0 그러니까 FHD 크기예요 캠3도 마찬가지로 속성을 보시면 자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화면 크기가 똑같다는 거죠 기기는 다르지만 같다 근데 단지 틀린게 있어요 프레임 속도는 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초당 30장의 그림을 썼고요. 여기에 있는 액션캠 같은 경우는 초당 24프레임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르죠. 화면 크기는 같지만 초당 쓴 프레임 수가 틀리고요. 첫번째 캠원 DSLR로 찍은 것들은 화면 크기도 달라요. 1 4 4 0에1 0 8 0 이고요. 프레임은 30초에 가까운 29.97입니다. 이게 가장 비디오 포맷에 맞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약간 디지털 개념들이 섞여 있는 거고요자 그런데 1440x1080 이 사이즈로 지금 시퀀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이렇게 설정이 되느냐 하면 이 비디오 3개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잖아요 이 덩어리를 여기에 던져 넣었을 때 시퀀스에 던져 넣었을 때이 덩어리의 포맷에 맞춰 준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어 아까 전에 비디오 캠 2,3는 1920,1080의 크기를 가졌는데 얘는 1440입니다. 어? 좀 틀린데요? 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안 틀리느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픽셀의 종횡비가 있는데 어이 숫자들은 가로에 1440개의 점이 있다는 라 의미잖아요. 그러면 점의 개수가 1920에 비하면 모자라는데 화면 크기는 똑같아요. 1920하고 그 이유는 픽셀의 종횡비이 점을 구성하는 픽셀 하나가 가로, 세로의 비율이 틀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좀 이론이 길어지나요?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캠1 같은 경우는요, 가로가 1440개의 점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점 하나가 가로폭이 커요. 그래서 1440개를 나열을 하면, 여기에 있는 1920, 얘는 점 크기가 가로, 세로가 정방형, 정사각형이거든요. 1대1 그거를 1920개를 나열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픽셀의 크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놓고 보면 둘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이 뭐 이렇게 블랙바가 생기거나 빈 공간이 안 생기는 이유지요. 죠이유자 이렇게 해서 스퀀스에 던져놓으면 비디오는 하인데 오디오가 무려 3개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인에서 한번 들어보면요. 소리가 만약에 스타트 지점이 틀렸다면 막 돌림노래 스타일로 나오겠죠 돌림노래식으로 그런데 얘는 들어보시면요 모든 오디오 채널이 뮤트된 것 없이 다 켜져 있거든요 동시에 세개의 트랙이 같이 나온다는 건데 같이 세개의 트랙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돌림노래 소리가 안 나와요 이제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약간의 어떤 오차도 없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었다면 소리가 울려야 돼요 메아리처럼 그런게 전혀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트랙 음소거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눌러주면 정말 소리가 안나거든요 얘를 키면 막그렇게 켰어요 얘만 소리가 이제 나는 거고요 키는 순서는... 얘만 나는 거고요 얘는 어예소리예요 소리가 좀 작아요 그죠 카우징이 덮어 씌워져 있어서 그리고 예무한전 같이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는건동는 DSLR에서 나오는 고 박수 신다죠. 자 그런데 세 개를요 다 키고 들어봐도 소리가 똑같이 진행되는 소리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증폭돼서 크게 들릴 뿐이지 울리거나 어떤 소리가 먼저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언제 결정되느냐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소스로 세팅을 했던 멀티 카메라 소스 시퀀스 만들기 에서 사운드 가지고 동기화를 시켰잖아요 그 단계에서 이미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일 앞으로 보시면요 카메라를 제가 일일이 하나씩 직접 손으로 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시면 화면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 화면이 짠 하고 등장되는데 이 화면은 dslr 로 촬영한 순간의 그 화면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단계에서는 제가 DSLR을 켜기 전에 에, 액션캠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켜고 돌아다녔던 화면이 있는데요. 그 화면들은 지금 여기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준은 어, 캠1 기준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자, 숨겨진 아이콘을 하나 꺼내볼 건데요. 이 프로그램 패널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끼워있죠. 단추 편집기 얘를 눌러주시면요, 이런 숨겨진 메뉴들이 더 나오는데요. 여기 귀퉁이 보시면 멀티 카메라 보기 있죠? 이게 원래는 없어요, 이 기능이 여기에 안나와있어 여러분들 컴퓨터는 에안 나와있을 건데 제가 이거를 꺼낸 거예요. 원래는 이 안에 숨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이 부분이죠, 요거 멀티 카메라 보기 얘를 여기에 드래그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지금 화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화면을 한이 정도까지 뒤로 보내볼게요. 현재 위치 표시기를 뒤로 살짝 보내보시면. 자, 지금 이 위치가 요 화면이에요.